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확장됐다라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사실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1년 더 연장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사만 믿고 아, 정말로 1년 더 연장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아직 국토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실제로 1년 더 연장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1년 더 연장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습니다. 그 날짜가 5월 23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도 일부에서 확정된 거냐 아닌 거냐 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으니까 지난 5월 26일 날 이제는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닌 건지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확실하게 1년 더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연장이 됐습니다. 총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이렇게 영상 만들었으니까 딱한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것 알려드린다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총 2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그래서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 이 날짜 이후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도기간이라는 건 과태료를 그 계도기간 동안 총 2년 동안 유예시켜준다라는 것이지 그 계도기간 동안, 2년 동안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유예시켜주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신고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맞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표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큼 나오는지 이건 역시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설명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개도 기간이